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받으시는 김재학 선생님은 물론이고 아주 오래간만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우리 교회로서도 매우 의미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례받으시는 김재학 선생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름심을 받아 믿음으로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중생하여 교회에 연합된 천국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없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므로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다시금 자신이 이전에 받은 세례를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강설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후에도 이제 성례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뭐 어떻게 이렇게 짝이 딱 맞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웃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실상과 그 의미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이전의 약속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본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지만 이제 구속사 안에서 성부의 뜻에 종속되어 갖고 오셔가지고 그 구속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로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로서 받은 권세로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위치에서 통치를 하시는 것인가 아주 특별한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털을 닦아서 세울 교회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와 그들에게 있을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널리 나아가 부활의 복음,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권세 있는 왕이시다 하는 새 언약의 내용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애로의 구원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사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예식을 통하여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그런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고 그 보편의 교회의 완성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실추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또그 일을 몸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고 그런 토대에서 이제 사도들은 사역을 한 거죠 자기들의 뭐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취해서 공로를 받으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이미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그리토께서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룩한 예식을 두 가지로 세우셨습니다. 로마 카토릭에서는 칠성례라 해서 이두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가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또 심품성사, 종부성사까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운 이론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세례를 재확인하는 그런 예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도와 연합에 방식을 이런 식으로 또 이루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완전수인 일곱에 맞춰서 이런 거룩한 예식을 꾸며 냈지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들이 말하는 고의 성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죄를 구하고 자신 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웃음> 취한 것입니다. <웃음>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방식이 아닌 그저 권세자인 사제 앞에서 <웃음> 죄를 구하면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뭐 시시로 그 일을 하게 했고 또 연말 되면 그 일을 다또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형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면서 마땅히 교회를 고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것은 더 나쁘겠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마땅히 고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그러니까 세례를 실효성 있게 누르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죄 백성됨을 그 자처하고 그냥 아무 자기 책임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더 악한거죠 사실 일 년에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도 더 못된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또 반드시 사제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 사제가 저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놓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저들 자신이 직접 그 축복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만든 거죠. 이것도 혼인 이 주안에서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예식으로 성례 예식으로 만들어 놓진 않으신 것입니다. 서품 성사는 신품 성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한을 사제에게 맡기우는 예식입니다. <웃음> 그, 신품성사,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참여한다, 하는 거죠. 로마 카토릭 교회는 성직계급의 위계질서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성사는 병, 이제 이따 오후에는 병자성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죽기 전에 뭐, 세례를 주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끈다는 거죠. 저들은 주님이 명하신 바도 없는데 쓸데없는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적으로 꾸미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서 33항, 34항, 35항에서 이제 이 성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성찬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성례로 제정된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도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에 의해서 일을 할수 있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와 성찬의 인식들은 그리토와의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시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그리토와 연합돼서 살아간다. 가시적으로 그런 형식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인지, 제 도장을 받는 것과 같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 교회에 한 회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형식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공부 조금 해서 아는데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요소는 뭐 떡과 포도주, 뭐, 물, 이런 식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교회 연합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와 6월절이 거룩한 예식으로 그 실체적인 것의 예표적인 의미를 담아서, 어,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따라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가시적인 표를 받은 것이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인정받은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로 완성. 되고 성찬으로 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죄를 씻고 정화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분명한 반응을 보여서 결과가 나듯이 그런 실질적인 그 성, 성찬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진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이후에도 똑같다 그러면 성찬을 받은 태도가 분명히 결핍이 있는 겁니다. 성, 성찬을 받아서 내가 이후에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어떻게 더 그리토를 그 닮아가고, 그리토의 나라를 증시하는가. 그게 분명한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늘 검증하면서 완성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죠. 세례는 물로 씻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시는,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나타내고, 접붙여짐을 나타내고,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성신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대유리 문답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내의 유익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외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의 주장처럼 당신이 그 세례의 그 뜻을 모르고 받았거나, 또 부정한 사람들이 그 세례를 행했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그것으로 한번 족하다. 한 번이면 족하다. 그좀 벨직 신앙 고백서 34항에, 그 33항, 30, 아니, 34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은 그리토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그의 감독하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진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사실은 매주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적인 그런 수준이 성장해가지고 매주 할수 있게 되면 있게 되기를 참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들은 내적인 면 불가신 불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외적인 징표이므로 성신의 역사가 이미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신이 아니시면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백하려면 성신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 천국을 가야 되겠으니까 또 시,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참여 참여하면 그건 그야말로 형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어, 그 그만큼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고 교회의 형식 주님께서 내신 신령한 형식을 어, 너무 어,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그 부모의 신앙을 그, 대신해서 이제,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대신해서, 고백하고 유아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할례 때도 언약의 형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신미교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언약의 그 형식을 모르는 소치라고, 아니, 소치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적인 역사가 없이 그저 형식을 취한다면 이런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위선이고 기만이 됩니다. 형식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가 이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가 보도록 합니다. 세례는 누구든지 사도가 전한 그리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높이 되신 그리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주님께만 감사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성신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향한 고백하는 그런 양친 또는 그 중에 한 사람만 믿는. 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는 성인과 아니면 양친의 신앙 또 한쪽의 신앙이라도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대신할 수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양친이나 한쪽 부모의 고백과 책무 이행에 대한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서약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그, 신명기적인 율법을 우리가 그, 그 율법의 어미를 생각하면 아이를 잘못 가르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엄미로운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부모의 신앙으로서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는 부모가 어 목숨을 내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웃음> 이 외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나 보이는 교회 밖에서 목사가 아닌 자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상한 게아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에 보면 그 교회 정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가 있어야 이 성례가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교권을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교회는 교권을 물리치는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무슨 교권을 행사하려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만 성리, 성찬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때때로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거죠. 시편, 벨직신앙고백서 30조, 31조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뭐 아무나 우리가 세례를 주면 되지 꼭 목사만 줘야 돼. 목사가 교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 목사 앞에서 서원하고 서약하고 권징을 받겠다고 거기서 시인하는 거. 그런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권징을 받겠다고 잘못할 때는 그 권징을 받겠다고. 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 권징 안 받으려고 하고. 보이는 권세도 인정 안 하려고 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전에 수련회 때 한번 봤지만 자세히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확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례 받는자의 책무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에서의 책무입니다. 먼저 3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죠.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강설, 헌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신령한 정신을 담아서 3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벌써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달라요 예배에 대한 책임, 그냥 누가 뭐 얼굴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나와서 예배하려고, 진력하려고, 자기또 죄가 있으니까 죄를 또 씻고 의의를 힘입어 가려고, 계속 힘입어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교회 안으로. 서 둘째 성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여 교회 모든 예식과 회집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 개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걸 타치하면 뭐큰뭐 뭐 저기 목사가 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다짐을 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교회 질서 속에서 모든 예식과 회집에 함께 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질병이나 뭐그외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함께 회집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또그 모든 모임에서 잘 사용해야 할 것이고 보편의 교회 회원으로서 그 전체 행보와 발을 맞추는 것이 주의 몸인 교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 회집에는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 누구, 누구만 봉사하고, 누구만, 그, 이제, 교제하고, 누구끼리만, 그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교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먼저,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대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꾀를 피우고 힘든 일을 안하고 편한 일만 취하고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면 사실은 형제들을 위해서 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런데 뭐 그러니까 꾀를 피우고 항상 게으르고 항상 뒷전해서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고,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충실하지 않아 권증을 받게 될 경우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권증의 문제도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야 됩니다. 셋째, 세상에 대한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에 충실해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감내하며 원, 원수들이라도 축복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길을 잃은 자들이나 주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다해, 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유아 세례 받을 자들은 부모에게 아니면 또 한쪽 한 부모에게 그런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서 그걸 지키도록 준비시켜야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르쳐야죠. 단식하면서 가르쳐야죠.